박테리아는 실제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고, 네. 심지어 다른 박테리아 종과도 그렇게 할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. 네. 어, 너무 잘했고요. 분명히 첫 문장에서는 그래, 소재, 주제, 좀 윤곽은 보이는 것 같은데, 그죠? 네. 네, 뭐. 어. 말 안해도 알것 같아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말해볼까요? 박테리아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박테리아는 소통을 한다. 네. 그 다음에 네. 다른 박테리아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고 네. 음.